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주세요? 그만 좀줘나 폭사하기 싫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나난 기술자야. 뭐야 나 폭탄 심겨졌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또 급하게 결성이 된 풀동부 합방 구수구쓰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우 wow, 세상에 제대로 된 호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풀동부 멤버가 있는데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동부 사장이자 사장인 <웃음> 클레임이라고 하고요 다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연장자 순으로 합시다 연장자 순 고맙습니다 편집장 키밍이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해서 배가 됩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터지고요 와, <웃음> 와. 자아아아 여기서 사장님 기억력 테스트 할 시간이다 너잖아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 어린어부의 팀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아 다음 사람 네뭐 없는 준입니다 <웃음> 오늘 사장님의 목내갔다가도록 네, 하지 수고! <웃음> 아! 자 서범 안녕하세요 서범입니다 <웃음> 가만히 앉아서 해안 안, 끼치키가 없네 아니 그냥 가만히 <웃음> 서 있으라고 <웃음> 이번에 다죽여죽겠어 너무 어, 좋다. 다음 아, 도아 이번 현질 좀 했어요. 엘레강스. 아 칼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만 하고 어, 한방 불려 먹을니까. 죽어버리겠어. 왜 이렇게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다음 새벽. 네. 마이크 꺼졌나요? 아 껐어 아 껐다고 어 이제 얘기해 들려 들려 들려 안녕하세요 일어난 지 30분도 안돼 이승영입니다 와 목소리 <웃음> 잠긴 거봐 <웃음>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수고하세요 거짓말 안해또또 거짓말 또안 해. 이거 진짜 아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막밥 먹듯이 나 <웃음> 너무 가까워 왜왜왜 왜,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부담스러워 아, 안녕하세요 네 썸네일러 고로케 라고 합니다 아아 호응이 좋아질. 다반했어자 <웃음> 그다음이 곡다신가자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새롭게 불동부에 입사를 하신 점내일로 곡다시입니다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뭐지? 죽었나? 불동부. 어? 썸네일러 신입 곱다입니다. 좋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오늘 같이 놀아봅시다. 곱다 씨는 이 게임이 처음이죠? 아니요. 한번 하셨어요. 한... 언제 했어요? 저랑. 이야, 또 나버리고? <웃음> 야 요즘 풀동 모델이 사이가 정말 좋아. 막 사장 버리고 막 계속 아, 게임해 그리고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사장님도 같이 하실래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본 적이 다 나버렸어! 낄 <웃음> 설명! 동무하스 기본 룰은 다들 알고 있겠죠? 잘 모른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덕몽어스 1편을 보고 오시라? 안 보면 3대가 대머리 이번에 추가된 직업은 변장술사와 복수자 변장술사는 다른 플레이어로 변장이 가능한데 살인을 저지를 때 변장하고 있으면 분명 씌우기 싹 가능 하지만 살인 현장에 내가 변장한 플레이어가 나타난다면 꽤나 골치 아파지니 알잘딱할생 해야 한다 복수자는 살인을 목격하면 일시적으로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데 눈앞에서 같은 편 거위가 쓸렸다면 복수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기 노우 no, 안녕. 안녕하세요? 나 방금 뭐쓴 거야? 뭐뭐한 건지 모르겠어. 아 유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군요. 어? 아이 하는 게 죽는 소리구나. 책 얻어가는 어, 미션 중에 도서관 들어가는 그 복도에서 찜찜님을 발견을 했고요. 소범님이 아까 폭탄으로 죽는 것까지 봤어. 봐. 뭔 소리야? <웃음> 뭐가 이게 틱톡틱톡거려? 어, 어? 어? 뭐야? 폭탄! 야! Yeah, 폭탄 있어! <웃음> <이> 장들리 <웃음> 밑에서 빛나는 조명을 받으면 터지셨어요 어랑 노후 씨는 네. 전기 키러 가는 조그만한 통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나왜 이거 새벽 같냐아니야새벽식 왠지 캐나다가 있어도 신고된 거 같은 느낌인데? <웃음> 노!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난내척을 믿어 진짜 아니에요 아저 진짜 아니에요 사장님이 뭐똥척이시네요 저는 어, 사장님을 찍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음. 무조건 새벽이야 라이 열심히 나를, 해보세요 나를 열심히 찍, 찍는 거부터가 일단 새벽이야 저 진짜 아니고요 여러분 다 나하고 다 지금 다하고 다 이제 바로 침수 김해민도좀싸싼데 <웃음> 저거 사장님 뭐? 말하세요 올인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가족 좀. 아, 나 이거 레코드...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도네 뭐야? 키미밍 죽었어? 키미밍 씨 시체 신고하신 거잖아요. 님이 발견하셨잖아요. 아, 키미밍 씨 <웃음> 시체 를 <웃음> 발견한 거야, <웃음> 내가? 네. 어? 준씨 얘기를 잘해야 돼요. 준 씨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준씨 누구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음> 그럼 준 씨야. 어, 잠깐만. 어, 저, 저. 제가 아니, 근데, 사장님이랑 어, 키미밍 씨 같이 있는 걸 봤었고 <웃음>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휴게실 쪽에서 곱다 씨를 만났어요. 그리 준씨랑 어. 로봇씨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아 이거 이상해 지금 사장님 딱 봐도 지금 캐나다 거의 죽여놓고 자기가 바, 지금 걸린 거 아니야 <웃음> 근데 왜 저를 모시죠? 아니 바로 옆에 네가 있었다니까! 아이 그러니까 맨잖이랑 나랑 같이 있었고 고로케녀랑 국다씨랑 같이 있었다는데 그럼 사장님 <웃음> 아, 죽여. 바로 여기 아니, 야, 옆에 야 이거, 어? 이거 이렇게 말이야. 막, 막 선택하면 안 돼. 방금이형또 이미 해탈이야. 안녕히 가세요. <웃음> 일단, 뭐, 그래. 내가 죽는 건 확정이니까 그 사이에 빨리 더 생각해봐요. 일단 나는 아니니까. 노우 어, 아니면 준인데? 둘, 둘다 있잖아. 좀더 확률이 아니, 높은 건 노우인 것 같아. 하고 아니면 둘 다인가? 아닌데? 난 새벽이 확실한데? 이 바보같은 사장님나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웃음> 왜 이렇게 저이똥저이야와 새벽이가 아니었다고? 왜 이렇게 똥 사님어왜왜 음. 왜? 왜, 왜. 왜. 저제 폭탄에 제가 맞아 죽었습니다. 아. <웃음> 진짜 아니 왜 트롤짓을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웃음> 만들어요 분위기 <웃음> 나누고 있을까 내에서? <웃음> 지금 종도 안 치고 지금 여기서 <웃음> 여기서 지금 이러는 거야. <웃음> 종을 치고 해. 우리도 듣고 싶어. <웃음> 야, 야 역시 야, 노 노호가 맞긴 누워서. 맞았네. 준 아니면 노호였는데 노호였구나. 아 노호가 키이밍을 <웃음> 죽였던 거였어. 오로케님의 가죽을 쓰고 와가지고 죽이더라고. 나 이거 알 이 얘기 들을 수있서 들을 수있어 어? 와로메로메로야수자야렇게 <웃음> 아, 복수자였어 아, 복수자, 왜? 왜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아, 오. 오케이. 아, 깜짝이야. 이 미친 새. 세... 아, 여욕에서 죄송해요. 아, 왜 뒤에 있어요, 씨. 전등 고치기. 이 코아 피잖아. 아, 꼽다. 아우, 놀래라. <웃음> 고치러 왔어요. <웃음> 김수아, 두 명이나 죽었어. 안뜰 왼쪽 미 벽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누구지? 이게 소방님이네요 저랑 키민이랑 찜찜씨랑 같이 있었는데 저가 던둥이 꺼지기 전에 찜찜씨랑 소범씨랑 같이 있다가 헤어졌단 말이죠. 찜찜씨는 그때 어떻게 이동하고 계셨나요? 일광욕실 복도를 통해서 위쪽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주, 아주 불리한 알리바이세요, 지금. <웃음> 지금 내가 오른쪽 아래쪽에 있었는데 나를 못 보고 그냥 소범님만 죽이고 간걸 수도 있거든? 일단 저는 곱다 씨랑 불켜는 곳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불을 켰고 그 자리에 곱다 씨가 있었고 그 전에 제가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 고로케가 나 쳐다보고 있었어 저도 거기서 미션하고 있었어 저는 찜찜 미션 하러 온 겁니다 아 근데 나는 준 씨가 좀 의심돼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게 소범 씨랑 준 씨랑 있었는데 제가 먼저 다른 쪽으로 했거든요. 나는 준 씨밖에 의심이 안 돼. 다 일반이야. 응. 준 달아볼까? 아준 <웃음> 달아봐. 어. 준 달아보자. 아, 준 달아보자. 저기요 안 돼요. 준 씨가 지금 사람 많하고생각 저기요. 씨가. 저기. 아니면 아니면 미안한 거야. 도세요준 씨도 이자야나 재밌는 거걸렸단 말이야. 아, 아, 재밌는 걸여야지 아니, 와, 야, 소감 맥아. 좀 말씀해 주세요. 준 씨, 어땠어요? 기분이... 아, 솔직히 첫판에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찜찜씨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콕콕 찌른다고. 너 일단 받아줘야지.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찌게 아파였다.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 자기한테 어마불릴때 <웃음> 오늘도 열심히 미션을 해봅시다. 다 꺼져. 아 방역 한번 그냥 불었습니다 방역 아, 아주 어렵네. 좋은 정신이에요 <웃음>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게임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아직도 살인이 안 일어났죠? 혹시 곱다님 어, 아닐까? 소극적인 플레이? 곱다님? 곱다님? 아? 저 계속 사람들 계속 만나고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못 죽였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몰라. 만약에 곱다님 의심할 거면 저 고로케님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뭔가 작당모의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에? 어, 왜? 뭐야? 뭔 소리야? 저는 고로케 죽인 네. 무슨 잔성입니다. 아, 아니 뭔 아, 소리야. 아아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거이에요. 이랬는데 도도새 걸리면. 이거 새벽님인 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 아니 새벽이였으면 <웃음> 내가 죽었어. 그래서 저랑 예. 새벽이랑 단 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벽이 성격이었으면 저단 둘이 있었을 때 진작에 죽였거든요, 저를? 그, 맡기는군요. 그, 비비빅이랑은 웬만한 손 토이스바 안될아요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죽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새벽이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아니 그복단님이 오리 같아 그보로켄님한테타겟팅연결지자마자 바로 귀신같이 투표를 하더라고 좋아 귀신같이 오, 투표한 건다 네. 같이 하자아 무서워 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 저주할 ]겠어. 거야 나건너뛰어 했어, 거야. 근데 나 건너뛰기 했어. 맞아. 나도 응. 건너뛰기 했는데? 뭐야, 왜 나, 나 뭔데?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오리들이다 어? <웃음> 어 소봄이 네, 방금 네, 투표한, 사람, 소보미 투표한 사람 소봄이 투표한 사람 그걸 수도 있어 네 직업 아, 알려면 어 직업 아. 알아내려고 빠삭 빠삭 고렇게 아이고 만나라 아마도 뭔 소리야 저게 당신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 아니 난난 뭐? 난 기졸자야 뭐야 나 폭탄 심겨졌어 나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야왜나나나야왜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가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 야! 나나나나나나나나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봉탄> <웃음> <masge>, <웃음> 누구랑 더 우리 둘만나기 전에 누구랑 만났어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없었어 그 전에 없었고 찜찜이랑 아 너무 웃겨 키미미랑 이거 미미코드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웃음> 아, 이거 <웃음> 이거 폭탄이 바로 건네지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발연돼 <웃음> 아 그래? 그래?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야? 아 미미코드 아, 미안 <웃음> 그래서 노후님은 어떻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웃음> 제가 그 분수대 옆에서 노후님이랑 곱자님이랑 있었는데 준님이 반대편으로 오고 있었고 그리면서 저희 네 명이 겹쳤어요 겹치는 순간 노우님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보다님이랑 주님 중에 한 명이야 난 곱다 그러니까 곱님 아닐까? 어, 어 지금 많이 소극적인 플레이거든? <웃음> 지금 <웃음> 두 명밖에 안 죽었다는 건? <웃음> 네. 폭탄은 누구지? 아니 폭탄 <웃음> 누군지 모르겠네 나... 나... 폭탄 <웃음> 나... <웃음> <근데> 여기 <웃음> 만난 사람이 <웃음> 있는데 사장님 은근 꽤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도 만났고 어? 어? 만났다 만났을걸요? 곱다님 잘 가요 아 스파이 네, 있다 이거 미안해요, 확신 아, 나요, 다 많이 만나 어 그래 있네 아, 스파이 미안해, 네. 미안해. 아니야. 저거 찜찐찍는건데 아니, 미안하다. 아, 그래, 그래 미안 미안 미안. 뭐야? <웃음> 터 <터진> 소리. <웃음> 아, 이거 이거 해 끝나도 거? 터지는구나. 네. 시간 그대로 지속됩니다. 아, 아 이사장님 바로 씨. 터진 거예요? 나 시작하자마자 <웃음> 터졌어. 아, <웃음소리>. 웃음 소리 아, 준이 <주니> 폭탄광 맞네. <웃음> 저 죽었지 몰랐어. 죽었어. 와, 이거 사보타지 잘하네. 야, 개 어렵다. 누구야? 야, 멋지다. 아 이거 사보타지구나. 아, 쫓았나 보 어쩔 수 없나? 봐. 지금 누군가가 비둘기 무빙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불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여러분 네. 그거 듣지 않았어요? 폭탄 <웃음> 터지는 소리. 봐봐 지금 사장님이 죽었네. 사장이 그니까 이게 폭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간 상태에서 이제 터진 거지. 찜찜씨도 내 앞에서 바로 죽었어. 돌 굴러서 아니, 저는 피했는데 찜찜씨가 못 피했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 아 새벽 캐미가 아니야? 아니라고 해. 명이면 게임 끝났지 미친이니나 왜냐면, <웃음> 왜냐면 아 그런가? 어 좋아. 한 명만 남은 거야. 한 명만 한 남고 남았는데 내가, 내가 봤을 때 네. 준님이야. 새벽, 새벽 아니야 새벽. 아라고 새벽? 아나 진짜 아니에요. 난 새벽님 갑고 가요. 아니, 아니라고. 아지 아닌가? 나, 나, 나 아니라고. 아, 와 새벽님 어떡하냐? 지금 아, 너무 좋아. 안 끊길지 아, 지금 조용히 아, 아, 팀이 있 수도 있다고 지금. 난나나나 복수자야 나 아니야. 복수자라고? 미안해. 어, 나 너, 잠깐 김소문 누구 찍었어? 미안해.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냐고? 누구 찍었냐고? 미안해. 준님인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소문 달려서 바로 들어. 와, 레전드 찍었다, 또. 축하해요. 예. 아이나 <웃음> 아니 나왜 자꾸 트럴하냐 어떻게 준이 바았단 말이지? <웃음> 아니 새벽이가 도도쇠인데 준이 이제 폭탄 말하고 되게 명확하게 추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 도도쇠인데 열심히 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이 아니야? <웃음> 갑자기 <웃음> 화살이 이상한 게 바뀌더니 새벽이 마지막 투표에 자기 찍은 거 봤죠 대박이야 와... <웃음> 기술자 미니맵을 자주 봐야겠다. 이건 뭐지? 다 어디 있어, 근데? 다다 어디 있어? 왜왜왜 <웃음> 왜? 왜 왜? 그아아아아아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아, 아, 아니 무서워. 음, 아. <웃음> 계속 폭탄 터트리고 다니는데 얘. 아나 웃겨 죽겠네 진짜. 야얘 미쳤나봐. 아무한테나 막죽고 다녀. 무슨 일이에요? 다 죽었어. <웃음> 무슨 무슨 일이야? 폭탄이 캐가 죽었구나. 죽었구나. 방금 뿔피리 아, 불었잖아. 나팔 피리 불가서하셨어 아, 아, 피리 부른 거예요. 어. 그 찐찐님이 폭탄광입니다. 찐찐님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뭐예요, 뭐 이러고 뭐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찐찐님만 봤었거든요. 음. 그러고 지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제 손에 폭탄이 들려있더라고. 이게 찐찐님이라는 그 의심이 맞는 이유가 내 뒤를 쫓아가고 있었던 게 고로케님, 노호님, 찐찐님이었는데 나한테 다시 폭탄이 들렸었어요. 그리고 곱다님의 바로 뿔피리를 <웃음> 불어준 거야. 드디어 어, 그 소보미가. 찜찜님이야 드디어 소금지가지인분을하는구금아금지아지두지 어, 어, 어, 괜찮, 죽였으니까 어금아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다 죽인 거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가 터진 거야? <웃음> 어와요야 그래서 내가 3명 죽였다야 잘했다 네. 잘했다 아니 나 폭탄 들려있는데 폭탄 넘기는 게페이스줄 알고 스페이스 눌렀다가 키미밍님 죽였잖아 <웃음> 어, 아, 작용단. 미친 자경단 자경단이었거든요 미친 자경단 아 덕분에 이분에 떠들긴 네요 도범씨? 방금 안개에서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거, 안개에서 네. 나온 게 아니라 안개 쪽에 어 뭐지 하고 들어가려다가 비비다가 안 들어가셔서 아 아니구나 하고 나온 건데 맞아요 일단 찜찜님이랑 소범님이 두 분이 오리를 하셨으면 은 서로 평탄을 그걸... 주고받는 그런 보스킬 같은 건안 쓰셨을 거라고요 그치 제가 직접 어, 말했잖아요 잘안다 어? 곱다! 도도새가 벽을 통과할 수 있어 저거를 어? 그래요? 어나 도도새 아닌데 그러면은 거위케님이나 하는... 노오님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잘 찍어라! 곱다시는왜 빠지시죠? 저는 이때까지 <웃음> 두분 사람들이랑 만난 적도 없어요 계속 반대쪽에고 <웃음> 그때마다 소범님을 봤거든요 아, 저는 소범님은 <웃음> 절대 아닌 거 같고 아 일단 저희 이 그러면 고로케님이랑 응. 노원님둘 중에 하나네 아안 돼? 고로케님 이거. 어? 그럼 안돼 근데 고로케님이그럼노원님한테 그럼 투표하겠어 노원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어? <웃음> <웃음> 서로 해어 <돼>. 어. 어? <웃음> 아이고 이 멍청이들아 <웃음> <웃음> 아이런 <웃음> 아, 아, 아, 수! 난 도도새가 이렇게 많이 활약한 <웃음> 판을 <웃음> 본 적이 없는데 <웃음> 오늘 새 판을 보네 오 잠깐 다들 어그로 이 편에서 큐피드가 이어준 연인들 기억나시나요? 후면이라면 개제미슨이 얼른 가서 보고 오시라. 덩롱어스에도 비밀 연애 중인 연인들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죽으니 반드시 둘다 살아남아야 한다. 풀로우리라면 눈꽃 실린 연인들을 원프런으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풀로 만세. 커플 지우 오메. 오매. 오메야. 아이 비둘기 비둘기 으뭔 소리야 이거이거 세 명이나 죽었다고? 아니 방금 소범씨랑 저랑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 준님이 터지셨거든요? 아니야 그렇게 해요 이거 아니 진짜 나, 나 진짜 나거 아니야 나였으면 신고를 안 했겠죠 아니라고? 아니 지나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럼... 터졌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왜? 누, 누굴 발견한 거예요? 준씨 발견했어요 준씨랑 소범씨랑 아... 같이 있는데 제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소범씨 위로 올라가고 준씨도 같이 올라오고 제가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준씨가 음... 터졌어요 이거 아마 뭐요? 그거 같아요 어... 노우씨랑 준씨랑 연인이었는데 노우씨가 아아 다른 죽으면서 진씨가다치는것 같아. 아, 맞네 맞 그럴 맞네. 수 있겠다! 오, 오, 오, 와, 추리 뭐야! 맞네! 아니 근데 어떻게 딱 타이밍 맞추게 네. 그렇게 고로케님이 위에 있을 때 바로 썰면 근데 아, 잠깐. 잠깐! 고로케씨가 이렇게 진실성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고 팍보리가 <웃음> 이거 어, 맞는 것같아 거의 없기 때문에 초밥질을 찍겠습니다. 굿! 아씨안 되지 마십시오, 저... 뭐요? 저 꺼졌는데? 오, 어, 됐다. 진짜 거 어? 없다. 어? 어? 뭐야? 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거위야. 안녕하세요. 미친 와. 거 아니냐고. 됐다. <목소리도> 이 예, 같이 다녀 같이 다니라고 당구공 딱았나봐네 죄송해요 에? 예? 죄송해요 에? 예? 에? <웃음> 예? 제발 주변에 아무도 없어? <웃음> 없어요 짜이. 죄송해요. <웃음> <웃음> <웃음> 어떡해? <웃음> 어 됐다. 어 됐다. 이거 이거 다빨갔어어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잠깐 만 소문 몰려 소문 몰렸어. 이게 뭐야? 들어왔어? <웃음> 여러분 <웃음> 뭐야? 여러분 <웃음> 이거 한번한번 저거 해야 돼. 잠깐만. 뭐야? 저거 한 번만 할게. 부러 부러 부러 부러 부러. 어 저거 한 번만 할게. <웃음> 왜냐면은 내가 한 번만 이게 소리 이게 소리 뭐야? 이게 소리, 아, 아, 소리, 아, 아, 소리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아, 사장님 죄송해요 이게 사버타지로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내 손에 폭탄이 들렸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장님밖에 없었어 사장님한테 줘버렸어 <웃음> <웃음> 아, <대박. 웃음> 아, 자꾸 폭탄을 죽어 어떡해 제, 죄송합니다 사장님 <웃음> 폭탄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죠 <웃음> 예. 그게 또 고로케야? 나는 네, 그 폭탄은 막... 만나기만 했으면 모르니까 아, 누구야? 파티 인데야? 잠깐만 그러면은 누구랑 만났어 당신? 나 노후 고로케 어 소봉 아? 돌아가 <웃음> 도망칠 때다 같이 만났으니까 찜찜이랑 너, 의미 없어 이렇게 네그 제가 거... 아까 이거 회의 들어가기 전에 철레벌떡 노우씨한테 다시 넘겼는데 야 이거 끝나면 노우씨 <웃음> 터지는 거야? 잠깐 우리 인파일 소 일단 스킵하자 비주도 빨리, 빨리 해야지 소봉 고로케는 같이 쓰잖아 나 그러니까 아니 아닌데 넘길 수있 최대한 누구한테 넘겨봐요 아, 아이 하이 <웃음> <아이씨>. 미안이로 가도 있어, 니까나 완전 거위야 저도 거위라고 응. 축하드립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야, 게 뭐, 새벽이야, 솔직히 어, 말하 나는 일단 나서, 지금 못 믿는 게 당신이야 오래 <웃음> 뭐, <그래>. 어? 뭐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실수로 죽였다 어? 지금 갑자기 키웨이 님이 죽었어요 뭐야? 폭탄 터졌네 아니야 이거 연인 아니야 쨔깍 소리 아니야? 안 났어 쨔깍쨔깍 소리 안 씨랑 연인인가? 소범 네? 씨안나어 그거는 그건, 아니 그건는 한참 전에 터졌잖아 한참 전이야 어, 한참 전에 터졌어요 어, 어? 이거 어? 내가 봤을 때 찜찜이야 아니면 음. 주민 본인 아니고 확실해? 아니야 근데 준씨는 그래? 아닐 아니야, 것 같아 그럼 찜찜이지 뭐그 찜찜. 준을 왜 커버를 쳐줘 이 멍청한 찜찜아 찜찜스러운 사람 누구야? 나겠지 네 솔직히 찜찜이 얘기는 나겠지 그러니까 소범 폭탄이 터져서 죽었고 키밍 님이 우리랑 같이 했을 때 뒤늦게 죽었고 그러니까 따로 죽은 거야 지금 연인이 아니고 준님 응.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찜찜님이야. 잘한다, 찜찜 님이야 잘한다 잘한다 세위끼 잘한다 그래 나 죽여 찜찜님은 음. 그래도 목소리 한번 변조 시켰으니까 난 만족해 아, <웃음> 야 아, 자포자기 하지 말지 좀더 했으면 은잘 몰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 무효 처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돼요 가까이 오지만 말고 말을 해흉내생이 흔내생 진짜? 진짜? 맞아? 헉? 진짜? 그래서, 맞아? 꼬득진다 그래서 오리가 나죽죽인다자진하면면 편을 만드는 지지짜진가지지혼 혼자 아아어 어, 온다 온다. 편은... 당신 누구야? 당신 오리지. 당신 오리지. 어. 어. 누르라고 하셔서 눌렀어요 <웃음> 말잘 들어 지금 제가 곱다님이 미션 하는 걸 봤어요 준님이랑 저랑 곱다님은 명백한 시민이고 노호님 아니 고로케님이거든요 지금? 이거 뭐라 가네 이거 새벽이네 <웃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새벽시 아니야 왜냐면 찜찜씨가 누군가를 썰었을때 새벽씨가 만약에 임포스터였다? 음, 그러면 누군가에게 폭탄을 심어놨을 거야 어, 아 맞아, 그 맞아. 무엇보다 그러니까... 그 뭐지 통신 그 문제 일어났을 때 제가 풀었거든요. 준 씨랑 저랑 통신 음. 거기까지 같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방금 늦느꼈잖아 방금. 뭐. 그러니까 깔짝깔짝 걸었.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당준 <웃음> 씨가 풀고 풀고 있는 거 보이길래 우리... 그냥 기다렸어요. 저, 와. 고로케 당황하는 거, 자격 거 처음 자격 봐. 우리 괜히... 가자. 전부 까자. 전부 다. 언니 자격다 확실해? 나격다 확실해. 자격 확실해. 그러면은 끝나가자 고로케 씨를 죽이세요. 알았어. 오케이. 왜그렇게 돼? 잠깐만. 자다 죽여. 이건 아니지. 캬... 서로 물고 뜯는... 풀동부의 모습 너무 뿌듯합니다 사장으로서 정말 뿌듯하군요 절로 가야 돼! 나가! 오지마! 그렇게 오지마! 왜왜왜왜왜왜왜 오지마! 왜, 왜, 왜, 왜, 왜, 왜. 오지 <웃음> 나한테 왜 그래? 맞다. 지금 15초 기다려야 돼 아, 아. 진짜 작용감 맞네 로은이 아! 뭐야? 과학계는 아, 아, 지금 본인이... 사람들 미, 미 정신 나갔어! 왜 그래? 저렇게니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죽기 싫어요? 아, 너뭐흉녀쟁이라니까 생각을 해보자 폭탄광이었잖아 폭탄, 폭탄강. 근데 폭탄을 처음에 본인이 당한 척하고 새벽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사장님한테 폭탄을 넘겼다 그랬어 나 와, 기술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진짜 나 이번 판 진짜 아니고요 준님이랑 나랑 만약에 찜찜님이랑 그렇게 있었으면 난 내가 준님을 죽였을 거라니까? 그래 폭탄 줬겠지 나한테 어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인원수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많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부저 누릅시다 그럼 되지 않아? 음, 준님 그렇게. 한 번도 부저 안 눌렀죠? 네저안 눌렀어요 그럼 준님이 가서 부저를 누르고 와 새벽이 날카롭다 진짜 말 너무 잘해 고로케님 뭐, 아니면 노원님을 죽이면 되잖아 그렇긴 해 난, 난 아, 진짜 작경단이야난 너무... 진짜 작경단이라고 근데 <웃음> <님들이> 진짜 한단 <웃음> 잘못하는 거예요. 어, 오 어, 됐다. 야, 어마어마하네. 결국엔 이기고 말았구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새벽이 진짜 완전 하드캐리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새벽이랑 고로케랑 토론시키는 컨텐츠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둘이 진짜 말을 개잘해 진짜 양대산맥의 싸움이었어 왜 <웃음> 이렇게 직원끼리 싸우는 걸 좋아하세요 에? 이건 또좀 새롭네 터넘... 퇴자매 할까? 리셋, 너무 많아졌어, 요 <웃음> <저기요>. 뭐야, 야 <웃음> 와, 리셋 개 오래 걸려! 리셋? 야, 리셋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재부팅하나 봐요, 가미터를 오, 오, 됐다. 오, 플랜 플랜 뭐야, 왔어. 켜졌어, 모니터. 어 이런 걸로 아, 확인할 수 이로서, 있구나. 저 이뤘어, 아, 거의입니다다 확인해줬죠? 오케이, 오케이. 응, 좋았어. 어, 어, 아, 나야! 야! 불 꺼졌다. 실화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클났다 다어어나나 나 손에 폭탄. 음... <웃음> 아어 뭐, 터지는 소리 났어. 뭐야 누가 누었어나나 나 손에 뭐, 폭탄 들려서 어, 나무한테나 던졌는데. 어 뭐야 어. 방역차 한번 불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사장님 손에 폭탄도 있고 저 전등 키고 있었는데 어떤 스바라시가 제 손에 폭탄을 슬쩍 넣어가지고 아! 아! 이러면서 아무한테나 던져줬는데 <웃음> 죄송해요 <웃음> 누구한테 <웃음> 간 거야 <웃음> 그래서 <웃음> 노우가 죽었나? 심심이가져간나나 <웃음> <찜찜이 가죽었나? 웃음> 누구한테 줬는지도 몰라 나 그냥 막 익히 연타했어 제가 위에서 내려올 때 누군가랑 만났을 때 누군가 나한테 폭탄을 쥐어줬어 불이 꺼지자마자 불이 꺼지자마자 <웃음> 폭탄 쥐어줘가지고 <웃음> 누가 나한테 쥐어줬는지 싫어하냐? 고 그래서 왠지 여러분들이 그 전기 하는데 있을 거 같아 가지고 폭탄을 아무나 들였는데 또 사장님한테 간 거예요 거기 <웃음> 좀 <웃음> <웃음> <어디까지> 들고 왔어 <웃음>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일단 살아야죠 네.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웃음> 네. 왜 자꾸 저한테 해주세요? 이해못했어요 <웃음> 인기가 많으시네 그만 좀 좋아 나 모르겠습니까? 폭사하기 싫어 네. 일단 넘어가 그러니까. 어... 어쨌든 넘어가요? 저는 어, 넘어가는데 폭탄을 뒤에서 어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고로케님이랑 곱다님은플레이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그네 그러니까 그 분이 저 근처에 음. 같이 있었거든요? 저 플레이님이랑 계속 같이 다녀오셨죠 그러면은 고로케님이네 이번에도 좀 고로케님 의심하겠습니다 왜또 나야? 갑자기 아, 나이으에야나집으로고로케 <웃음> 네, 어, 저주가 있긴 있어 폭탄의 스파인가 보다 이거 되게 아왜 또? 아니 다 어디 있어? 어 무서워? 아깜짝야 어, 어, 어, 어, 폭탄 조심해, 어, 폭탄, 오, 조심해 폭탄 조심해 오, 폭탄 깨졌다, 나한테 깨졌다. 맡기지 마 지져버릴거야 아 폭탄이 개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나 진짜 아냐 가자, 가자 가자 <웃음> 가자 하하하하하 <가자. 웃음> <웃음> 어? 뭐야 자 일단 키미밍한테 제가 폭탄을 건네줘서 키미밍이 결국엔 죽어버렸고요 자 참고로 키미밍이 저한테 먼저 폭탄 건네줬습니다 <웃음>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키미밍이 받고 뒤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하하 웃으면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데 소범씨 시체가 있었어요 혹시 소범님 같이 전기 고쳤어요? 제가 고쳤어요.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제가 고치고, 고치고 저는 오른쪽으로 음. 무기고 보안실 오락실 이런 쪽으로 놓쳐 나갔거든요. 아나왜고로케 같이 게 소? <웃음> 아니 이게 고로케님 왜 죽이 지못했다는게뭔 소? 전기를 고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갈 때 고로케님 혼자서 위로 올라갔거든요. <웃음> 지금 누구 하나 죽여 나 그렇게 죽인다 몰라 씨. 아이, 그러지 마, 제발. 건너뛰어. 나한테 <웃음> 그러지 말라고. 난 곱다 같은데. 아 모르겠다. 아니 어, 아니네. 보 어? 보러 오셔도 돼요. 누구냐? 어? 제발. 아 아, 동점. <웃음> 얘들아, 다어디어 <웃음> 근데 이상. 이사... 어? <웃음> 맞아 아 그렇게 맞잖아 착각했었는데. 아 확신을 가졌어야 됐는데 아씨와도도새 쉽지 않겠군요 그래도 오늘은 좀날이잔 않습니까 제가 한번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진짜> 미쳤나봐. <웃음> 곱다씨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어 여기가 창고 아래쪽 부분인데 제가 창고 아래쪽에 미션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노우씨가 나오는데 그 아래 시트가 있었거든요. 노우씨아 <웃음> 아, 머리 돌아가기도 전에 그냥 느꼈네. 노오씨 이런 거야? 연명이 여지가 없네. 어, <웃음> 나한 사람만 음성 변조해 줘. 그러니까 아 난... 오케이 아, 넘어가보자. <웃음> 다음에 들키면 열자 없는 거야. 알아서 받아보자. 아 무서운데?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씨. 김이민은 안심할 수 있어. 김이민은 맨날. 왜 이렇게. 있냐?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문 어? 잠겼어요. 아 벤트 탔다니까. 벤트까지 탔어. 씨. 어? 아니야. 아니야. 뭔소리야뭔소리야 오. 어? <웃음> 야 새벽이 같은데? 아. 문 닫는 소리였구나? 새벽이가 아까 위로 올라가자마자 문을 닫았는데? 아! <웃음> 개 웃겨 누가 야 이렇게 대놓고 죽이면 어떡해! 대놓고 죽였는데 아무도 아니, 발견을 못했네 아니 사장님 <웃음> 어 발견했다 <웃음> 우리가 전부 다사보타지 풀려고 내려가 있는 동안에 사장님께서 혼자 싸늘하게 전기실 복도에서 죽어 계셨네요. 일단 그러면 공호잠그고 <웃음> <부분을 담고도> 생각할까? <웃음> 아니야 이번엔 나 아니야, 이번엔 나 아니야. 아, 너 <웃음> 아, 이거 야 <성함이> 누구야? <웃음> 아, <웃음> <웃음> 그렇게 네. 그렇게 말해봐. 저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제말좀 들어주세요. 네. 자 일단 노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노 네. 네. <웃음> 네. 확실하고 제가 아까 전에 미션을 실패해가지고요. 고로케님이 대신 미션을 해주셨어요 사보타지푸는 거를. 근데 곱다님이 거기서 내려오셨고 플레이님이 거기 죽어 계셨거든요. 네. 결국에는 아니요. 곱다님과 노호님이 범인이다. 사실 내려오는데. 자신이 네. <웃음> 네. 너무 서럽대. 노씨가 서럽대. <웃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설레가 나를 매번 나를 라갈수 있어? 아니 여러분 방금 감이 온다 왔어 온다. 지금 곱다씨가 몰리니까 노우씨가 자기가 떨었다고 변호를 해주고 아니 싶어. 근데 야. 근데 진짜 님들 안 믿기지겠지만 내가 쓴거 맞음 일단 노우씨 <웃음> 보냅시다 이러면 어 일단 노우씨 보내고 내가 봤을 곱다님이야 와야 진짜 새벽 <웃음> 너무 무섭다 쟤 곱다님 <웃음> <웃음> 야 사람 이게 사람 말성들어 대박이네 <웃음> 아니 날날왜 쏘러? 야너 들켰으면 아니, 가만히 있어야지. 아나 아, 도도새여서 도도새 갖고 있었는데. 아이디 카드 먹고. 칸 야, 여러분 곱단니 찾으러 가요. 뭐야 고르 뭐야, 어, 뭐야? 누구야? 너 누구야? 어, 어, 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니야 이쪽 이쪽이 진짜야. 이쪽이 진짜라 이쪽이 진짜. 이쪽이 진짜야. 밑에 저, 내려가고 뭐, 있는 게진 거야. 야 너, 이거, 이거.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야, 밑에 있는 게 진짜. 밑에 진 저거 저거 저거 눌러. 저거 눌러. 아 씨. 오따님.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변호를 해줬는데. <웃음> <했었는데>. 아, <웃음> 아까 세 명님으로 변신을 그거 뽑았는 지 알았는데 고로케디인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찜찜님이랑 고로케이랑 나랑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한 명의 고로케디가 더 내려오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웃음> 누구야? 누구야? 아까 노후님이 감싸주셨을 때 아, 망했구나 생각 했어요. <웃음> 멋있게 날아가는 소리. <웃음> 아 근데 나 내가 말한 거에 한 치의 거짓말도 없어. 내가 쓴건 맞거든. <웃음> 호. 아하. 오케이 완료. 뭐요? 창고에요. 창고 쪽에 고로케님 주고 계세요. 자! 잘했어! 나 엄청 미치네? 뭐야? 어? 어, 어 누구야? 어, 파티 뭐야? 파티 누구야? 파티 그새 누가 했냐? 누구야? 태병님인가태병이다 나? 세병이다! <웃음> 아, 세별이 웃음소리 뭐야? 세별님 아, 만난 사람 나구나. 누구예요? 저 만난 사람 때마다요. 저 초보님이랑 맨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 곱자님 만났고 그다음 사장님도 <웃음> 만났고 근데 세명이 목소리 만들으면 본인이 범죄자예요. 세 아니고요. 오줌 소리. 미친 거 맞으시죠? 제 맨날 뻔뻔할게요. 이거 입고만 끝나면 안 돼. 세별이 웃음소리야. 그만 웃 그만 웃어. 그만 웃어. 그만 웃어. 그만 다 이거 다시 입고 하나 진짜. <웃음> 언니, 그, 왜 웃어? 기다려봐 치즈니 기다리고 치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번 살인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새벽이 풍선 먹이고 고로케를 죽였다는 게 <웃음> 정말 무려한 <웃음> 상선이지 않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걸? 어 넘어가 굿 아쉣 한 아, 몰라 그냥 해 저는 전등이 꺼져도 안 꺼진 척. 당당하게 풀어야 돼. 뭔 소리지? 어? 폭탄마. 방역, 방역, 어, 방역. 다들 고생 많고, 고생해. 승리 죽었는데요? 뭐야 뭐야? 내가 지금 어? 나한테 폭탄이 갑자기 키미, 성, 생겼거든요. 키미. 그래서 응. 키미밍 님이랑 옆에 마, 있어가지고 응. 내가 키미밍이네 키미. 이러 있었는데 응. 피밍 자기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땡 님한테 줬거든요. 승리면 땡 님이 터진 거 같아요. 아몰랑 나는 일단 사장님. 아몰랑. 제일. 아몰랑 시전했다. 아몰랑. 아몰랑이야. 아몰랑이 아몰랑 어떻게 해봐! 아몰랑 나 지금 어떻게 왜! i 목소리 t 가 들어봐 임마 네 목소리 v e 네 목소리 not even. I'm n o 분 even. I'm not even. I'm n o 아 even. I'm not even. I'm 아 o t 어 v e n I'm not even. 엥? 아, 뭔데? 그냥 눌렀어요. <웃음> 너무 불안해서 그냥 눌렀어요 우리 방영 아니, 한국식인가요? 아니 한국식인가요? 뭐가 그렇게 또 누구야? 어? 어? <웃음> 이세병 말해봐 김희민이야? <웃음> 아, 새벽이야? 아, 아니, 아니. 새벽이야? 또 새벽이야? 아, 새벽씨 새벽? 누구랑 어, 너네... 만나야 돼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매 판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되면 끝까지 계속 풍선 응. 먹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매 판마다예요 매 판마다 요 진짜? 누구랑 만났어요 새벽이? 새 공식 만나서 있을 거 아니야 뭐? 나랑 새벽님이랑 곱다님이랑 만났었어 곱단님인가 보다. 곱다님이 처음에 가만히 왔었 곱다신 것 같은데요? 저요? <웃음> 소극적인 플레이 <웃음> 제가 범인이면 다 죽이고 다녀요 아까처럼 <웃음> 그렇게 아... 죽이다가 음... 한... 걸린다고요? 아... <웃음> 그러시구나, <웃음> <웃음> 그러시구나. <웃음> <웃음> 마지막 결론잘 들었습니다 나개인적원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새벽 TV랑 고로케 님이랑 너무 잘하시길래 고로케 님을 맨 처음에 죽이고 새벽 TV 계속 제가 파티 올립니다. 이거 없네. 아, 근데 진짜 계속 목소리뜨는거 너무 신기하다. 어디서냐 이거? 아, 심심. 이거 저랑 키빙님이랑 노우님의 추리를 좀한 건데 저희 셋은 지금 찜찜님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 죽여라 죽여 누구인가? 미션 좀 <웃음> 하자 <웃음> 이래, <웃음> 왜? 잠깐만, 왜? 미션, 미션 좀 하자 그냥 <웃음> 죽여! <웃음> <오이> <웃음> 안 끝나네? 찜찜이 아닌가 봐 음, 일단 곱다시였던 거는 확실하니까 그건 소범이네 <웃음> a a a a a a a a a 일단 갈겼습니다 불 꺼지자마자 저는 아, 아까 저, 음. 일단 곱다씨가 먼저 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찜찜씨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찜찜씨를 보내면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와 끝났다 했는데 게임이 계속되는 거야 끝이 아니었다 <웃음> 아니, 그래서 아 소범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죠 저는 야, 근데, 미션 그것플레이네네 그, 그러면. 근데 오리한테 파티 오리가 저걸 걸수 있어요? 못 거는 거 같다니까요. 이 그냥 나한테만 그러니까 곱다 님아까 나한테 그냥 계속 건 거였어. 곱다 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똑같은 사람한테 세 번을 걸었는데 거. 안 죽이고 파티만 걸었어. 아 나한테 일부러, 일부러. 아니 일단은 전 이번에도 이번에도 거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 뭔가 아니 되게 못 하는 사람이 한명 남은 거 같은데 우리 너무 헤맨다 <웃음> 지금까지 안 죽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반 거. 어? 야! 와! 3명 만 명이네! 3명 만 명이네! 미친! 야, 미친! 이게 폭탄과 혼자 남으면 죽이기가 어려워요. 예, 네, 되게 힘들어요. 바로 바로 자기 주도적으로 치를 못해서. 자 죽음의 술래잡기 게임 막판으로 아름답게 이건... 정리하고 끝냅시다. 과연 술래는 누가 네이... 될지. 그래도 거의 누구임? 야, 어, 아, 아, 누군... 건전 아니네? 누구야? 나 건전 누구야? 야, 야, 아닌가? 야, 야. 오리, 오리지. 야, 야, 내가 봤을 때키키인 wusste... 같은데 키키비. 아니야, 나,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개, 빠른데? 너도 개빠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요? 누구야? 아, 네. 누구야? 어, 누구야? 뭐야? 어, 뭐야? 죽이기 잔나래. 누구야? 또 아니, 지또 아니, 야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님거니 저거 이니아 갈동이야, 니 저거 아니, 저이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갈동이야 무슨 아니, 이거 아니, 저 아니, 아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 저 사람 광역했어요 개무소요. 서 님들 조심해요. 네. 아너무 l o Where are Go. you? Hi. Where are you? 왔다! 왔다! Oh, 뭐, 아 뭐야? 놓쳤어. 왔 t w h a 안 What? w 지 a t What? 고 h a t w 리 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역시 초보면 <웃음> 공부 게임 해야 돼. <웃음> 어, 죽겠네. 침착하면 <웃음> 어, 아 죽겠네. 돈이가 많으셨네. 생각하면 뭐든 아, <웃음> 오 오지 오지 오! 게임 업무 빨리 해? 해야 돼, 업무. 나다나다 아, 했다. 어? 아! 아 네, 안 와, 이동진도 안녕. 미션을 하면서도 망다 말이야. 네. 제발 우리 예신님저를소이님이안보하 <웃음> 아, 마요. 아, 거미야. 뭐? 서범님. 이름, 이름 서범님. 긴거 봐. 이름이 안보 이름이 안보 이름이 안 보여. 아, 이름안 보여. 아, 이름이 름이안 보여. 름이이게 뭐야? 나소이이랑다 소범 아, 어딨어? 어? 여러분 김소범이에요! 김소범이야! 아, 가지마! 가지마! 김소범이야! 에이스가? 아 이거 뭐해? 어? 뭐야? 아쉣 어?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됐네 아. 오, 도망쳐! 도망쳐! 도망또 나이스! <웃음> 아, 역시 <웃음> 못하는구나! 붙님에 한번 걸려줬으면 좋겠는데. 음. 걸릴 때까지 안 <웃음> 아, 없을까? 진짜. 그럴 듯? <웃음> 영원히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밖으 되는 거 아니야? 앱을 바꾸든가. 히프님이 너무... 왜 바꿀 줄 모르잖아. 어 그렇군. 아! <웃음> 아! 뭔 소리야? 와.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아, 안 돼? 누구야? 고로켄인가? 걸려온 가 보다. 고로켄인가 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님 아니죠? 아! 깐만아 잠깐만, 잠인가 보다 만잠님좀 빨랐는데? 깐린 사람은 말해야지 깐만잠 아, <웃음> 너무 잠깐만, 잠깐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이거든 아! 아이고. 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여라! 죽여라! 그래, 죽여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여라 죽여 죽여, 죽여. <웃음> <죽였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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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에이, 에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렇게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진행을 해보 풀동부와의구수구수도 갑작스럽게 불은 와중에도 다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시도 이제 앞으로 저희 불동부 합방에서 자주자주 보일 예정이니까 다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안녕 안녕 <웃음> you mm -hmm.